반갑습니다. 푸맨 아, 와치입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그 마이크로 시계 브랜드인 티셀에서 어, 최근에 발매한 어, 티셀 마린 와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 시계 모델 이름은 어, 티셀 어, 마린 와치입니다. 예전에 그 티셀에서 어, 루만 인덱스의 그 화이트 에나멜 다이얼 시계를 출시했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모델은 인덱스를 그 아라비안 숫자로 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독일의 시계브랜드인 그 스토바 어, 스토바 모델 중 마린 클래식 모델과 어, 핸즈 모양만 약간 다르고 거의 디자인이 어, 흡사한 모델입니다 스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케이스 사이즈는 대략 40mm 어, 두께는 9mm 중반 그 다음 러그 사이즈는 20mm 입니다 그 다음 러그트러그는 49mm 입니다 50mm가 안되는 러그트러그는 어, 그렇게 크게 그 반간 느낌이 안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라스는 그 AR 단면 코팅한 어, 사파이어 글라스 입니다 저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AR 코팅 이라는 건 안티 리플렉티브라고 해서 반사를 없애줘서 시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방수는 5기압 방수고요 무게는 가죽밴드 착용시 대략 70g 미만입니다 무게나 사이즈는 제가 대략 실제로 측정했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시계모습과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어, 다이얼 색깔은 약간 그 시원한 느낌의 새하얀 어, 흰 백색입니다 어, 이게 그 에나멜 페인트 다이얼이라 그 일반의 하얀색 다이얼 보다 어,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 밖에 에나멜 다이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세월이 좀 지나도 오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세월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그 오염이나 자외선 혹은 습기에 의한 그 다이얼 변색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다고 합니다. 현즈는그 열처리 블루핸즈로 밝은 곳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 페인트 블루 핸즈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오묘한 그 차이가 느껴지는 어, 블루색 어, 핸즈입니다 햇빛이랑 동시에 이렇게 핸즈를 비교해볼 때 오묘한 그 깊은 색감이 어, 느껴진다고 하네요 어, 시침 모양이 약간 독특한데요 저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그 트럼프 스페이드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페이드 핸즈라고 부릅니다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무광 인데요 유광인 부분이 없죠 전체적으로 매트한 표면의 케이스인데 이것도 만듦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부분도 없고요그 다음에 이 보면 티셀의 그 전에 리뷰했던 블루 팔러 시계의 케이스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용도에는 아무런 그 각인이 없네요. 어, 뒷백에는 그 시스루 백으로 안에 비춰 보이는 이 무브에는 미요타 9 0 1로 미요타 9 0 1로그 다음에 어, 제펜이라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초점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하면은 네, 보이네요. 어 무브먼트와 시계 조작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계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전에 리뷰했던 그 TCL 블루 파일럿과 어, 동일한 그 시티즌 사나의 그 미오타 90 계열의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이름은 미오타 9 0 1 5고요 무브먼트의 성능은 파워리저버는 42시간, 어, 진동은 1초에 8진동입니다. 수동감기가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 자동감기도 다 지원하고 핵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용도를 빼면 은 초침이 이렇게 멈추는 거를 볼수 있죠 이렇게 핵 기능도 있고요 이 무브의 강점은 두께가 아, 얇은 편인데요 무브먼트 자체의 두께는 어, 3.9mm 라고 합니다 아, 4mm가 안되죠 이거보다 더 저가의 그 미요타 그 8위 기열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거는 5mm가 넘어서 8위 그 계열 무브가 들어간 시티즌 시계의 그 전체 두께는 대부분 한 12mm 이상으로 이거는 10mm가 안되니까 이거보다 착용감이 좀덜 좋겠죠 어, 시계 조작법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일단 용두를 이렇게 용두를 하나 뽑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돌리면 이렇게 날짜가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한번더 뽑으면 초침이 멈춰지고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t c e l 시계를 그 블루 파일럿 시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하고 있는데요 이 시계도 그 시계 스펙을 가격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이 시계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모델입니다 공식 홈피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22만원? 20만원대 초반인데요 20만원 초반의 가격에 불구하고 8000시리즈가 아닌 미요타 9000시리즈의 어떤 더 좋은 무브 거기다 이 사파이어 글라스 단면 코팅이긴 하지만 어쩌, 어쨌든 AR 코팅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은 에나멜 다이얼 그 다음에 그 핸즈는 열처리한 그 블루 핸즈를 갖췄음에도 20만원 초반의 가격을 음, 이런 가격에 이런 스펙의 시기가 흔치가 않죠 그다음에 사이즈도 그 모든 사람한테 적당한 40mm의 사이즈. 그다음에 이 블루 핸즈의 흰판 다이얼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시계를 여러 개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 다이얼에 블루빛의 핸즈가 굉장히 신성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흰색 다이얼에 검은색 핸즈도 물론 그것도 흰, 저기 신성이 좋지만. 블루색 핸즈가 검은색의 핸즈에 비해서 좀더 그 캐주얼하고 깔끔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얘기를 할게요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기본적으로 이 딸려오는 이 가죽시계줄의 품질이 뭐 고가의 가죽시계줄보다는 약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죽줄 특성상 처음에 가죽줄을 길들일 때이 손목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조여 오거든요 그래서 음좀 처음 찼을 때 조금 손목이 아픈 경험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좀더 그 부드러운 재질의 가죽시계줄을 따로 장문하시거나 아니면 스틸줄을 구매하는 것을 어,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 구독자가 어느덧 12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있는데요 요즘 힘이 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오신 분께는 구독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다행하고 즐거운 시계생활 하시길 바라며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